그런데 육체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솔직히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줄은 대략 짐작은 했죠. 에렌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인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난관들이 손쉽게 해소가 되니까요. 차라리 에렌의 몸집도 거인들보다 좀 작고 좀 약하게 그렸다가 점점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정예바은 죽음으로 예정된 길을 뛰어듭니다. 그래도 방긋 웃는 미카사를 보면 기분이 참 좋네요. 바람에 머릿결이 찰랑찰랑 흩날리는 모습도 빠질 수가 없지요. 왜 거인들은 거인화된 에렌 주위로 몰려오는 걸까요? 그 이름도 찬란한 리바이 병장 황혼을 등지고 나타나서는 거인과의 싸움 이후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기념비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엘빈 단장은 비밀을 캐묻습니다. 에렌의 지하실에 숨겨져 있다는 거인에 대한 비밀. 모두가 알고 있으니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에렌은 소원이었던 조사병단에 정식으로 입단합니다. 아마 다음부터 에렌이 리바이 병장 밑에서 후달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하기 전에 오늘의 명장면은 방긋 웃는 미카사와 바람결에 머리가 흩날리는 미카사 중에서